네. 쇼스트 그것이 알고 싶다 백문 백답 4한번째 질문 나갑니다 합격자가 많은 건 사람이 많기 때문인가요?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음. 학원에 합격자가 아 많은 건 사람이 예. 많기 때문인가요? 인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만큼 붙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학원생이 많으면 그중에 붙는 사람이 많은 거고 학원생이 적으면 적은 거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어 인원이 많다 보면 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학원생이 여기저기 또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A라는 학원을 갔다가 <웃음> B도 가고 아, 그렇죠. C도 가고 그래요. 아, 그런데 또다 다녔기 때문에 ABC 학원에 다 올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죠. 아, 그렇죠. 다닌 어, 그러니까 건 맞으니까. 맞으니까. 기초업은는 A에서. 아, 예. 어, 또뭐 기술적인 건 B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웃음> 최종 포인트는 C에서 했으면다 거기 있는 거니까아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어이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게 이제 이분이 다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어. 합격자, 아, 만약에 학원생이 네. 적고 합격자가 많은 학원이 그럼 좋은 학원인가요? 아무래도 그럴겠죠. 음. 어, 보니까 어떤 학원은 막뭐 예를 들면, 네. 뭐, 뭐 재학생이나 뭐 졸업생이 뭐뭐 뭐 5천 명이다. <웃음> 네. 어느 학원은 50명이다. 네. 그럼 아무래도 50명에서 나온 합격자와 5천 명에서 나온 합격자는 똑같을 수가 없겠죠. 네. 어 그런 면에서 보면. 학원생이 좀 적은 데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좀 어, 좋은 점도 있죠. 또 어. 어, 학원생이 많은 곳에는 또 많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음. 또그 안에서 경쟁이 또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 그 동기들끼리의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이 있을 아, 네. 수 있고요. 학원생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뭐 보는 눈이 좀 그러니까 어, 여기는 뭐 여기서 그러니까 군계 일학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학원이 좋다라고는 뭐 얘기할 수없없죠죠다름름로장장점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이은 어떻게 하면, 은건사람이 많기 때문인가요? 그렇다. 람은다떻게 하면, <웃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